그럼 어떻게 바로 시작하면 할까요? 네, 바로 시작했어요. 그러면. 그럼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아크 서바이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문닥스라고 합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아크 서바이벌 지금 유튜버를 하고 계시잖아요. 예. 좀 많은 점이 좀 약간 궁금하긴 한데. 네. 아크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 하신... 된 거, 아, 되신지 아 아크는 이제 제가 옛날에 생방송으로 다른 게임을 했었었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 아크 서바이벌을 하자고 저한테 좀 권유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. 음, 그럼 지금 아크를 하신지는 총 얼마나 연도로는? 연도로 따지면은. 어, 익스팅션이 신맵일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마, 아마 그때 했을거예요 3,4년 네. 정도? 네꽤 어, 오래 하셨네요 네꽤 오래 했죠 <웃음> 생방송으로 이제 다른 게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계속 하시 집에 아크로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. 아 그때 이제 제가 생방송을 하다가 이제 좀 현타가 와가지고 되게 좀잘안 됐어요. 네. 아크 서바이벌 하면서 조금 배워보면서 유튜브를 좀 그때부터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. 예, 네. 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사촌 동생과 손절은 하셨나요? 아니요, 손절은 안 했죠. 지금도 같이 하죠. <웃음> 아, 아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? 예아 그나마 다행이네. 저는 제 친구가 예 이제 아크를 딱 추천을 해줘서 <웃음> 아, 그친구는 아, 추천으로 고예그친구는 아크를 줬고 빤스로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어좀 아쉽네요. 저 동생을 동생이랑 저는 일단. 아직까지는 계속 아크2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할것 같아요 저희는. 음, 아 아크2도 하실 쭉 하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예 네, 아크2까지 나오면 이제 아크2로도 한번 콘텐츠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, 그러면 지금 아크를 네. 뭐 대충 한 3년이라고 치고 네. 그 3년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, 그죠 <웃음> 그 중에서 좀 약간 생각나는 점, 생각났던 때가 있, 있나요 혹시? 아 진짜 이때는 진짜 힘들었다 아니면 이때는 진짜 재밌었다 했던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때면은 역시 아마 동생하고 이제 둘이서 아마 비공식으로 그냥 바로 PVP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PV 자체를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음... PVP로 아예 넘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인원수 차이 그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털리고 많이 뺏기고 많이 죽고 그때부터 예,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초반이 진짜 아, 그럼 제일 재밌었던 데는 또 이제. 제일 재밌었을 때는 그때 이제 부족원을 이제 처음 구했을 때 예. 아.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한두 명씩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, 재밌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밌었고 이제 계속 그분들과 이제 좀 진행을 오래 하면서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. 같이 음... 오래 하니까 뭐네그 많은 아크 유튜버들도 있고 지금 아크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. 예뭐 네. 네, 이런 게좀 약간 궁금해요. 아크 유튜버로서 아니면 아크인으로서 네. 약간 아크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? 아 어... 되게 고쳐졌으면 하는 게 이제 메쉬 같은 버그나 아니면은 버그 지연관나 아니면 핵 같은 거 이런 거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아크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대다수가 느껴 이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되게 느껴요 이 사람이 좀 핵을 쓰는 것 같다 네. 이런 걸 느끼거든요 대다수가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아크 회사에서 그런 거을 제대로 막 잡지를 못하고 그냥 막 새로운 계정 파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계속 쓰고 계속 쓰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좀 아크가 이제 끝이 날것 같은 예,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음...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제가 항상 뭐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네. 아크인들이나 아니면 네. 룬닥스 님이 시청자분들이나 한테 네. 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... 이제 거의 한 유튜브 시작한 지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예, 1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셔서 제가 꾸준히 할수 있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